여러분들, 보디빌딩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맛있네 몇 개고 단수화물 몇 개고 음. 초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이제 첫날입니다. 2023년 만약에 있잖아요. 저한테 그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진짜 인생 2회차를 살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 음. 그러면 나는 운동과 보디빌딩을 하긴 할 것인가? 뭐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인생 2회차. 뭐 보디빌딩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인생 2회차로 보디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이 말은 곧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보디빌딩 하는 법이겠죠 인생 처음이지만 다들 보디빌딩 이제 막 시작하거나 운동 마, 운동이나 운동 몸매 만들기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 정보가 될 겁니다 아이 얘기를 나한테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무튼 저는 이제 2회차로 돌아가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 시점 자체가 이미 20살이 넘어가면 안 돼요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니까, 한 중2에서 중3. 제가 실제로도 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부터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깔짝깔짝 운동도 했고, 초등학교 때 육상부도 했지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 게 그때부터니까, 그때로 돌아간 거야. 딱, 갑자기 푹! 돼서.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멤버 운동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겠죠. 환경적으로 헬스장을 갈수 있는 환경이라면 헬스장을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환경이 헬스장에 갈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장 가까운 헬스장이 차 타고 한 20분 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바로 헬스장을 이제 어떻게 엄마를 쪼르든 뭐 해가지고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벨을 저는 훈련을 할 겁니다 저는 바벨 훈련을 잘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리고 바벨 훈련을 배울 것 같아요 잘 그리고 힘을 키우는데 집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15살부터 20살 때까지는 중량 훈련 위주로만 할 겁니다 뭐 고반복이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이어트나 뭐 체지방 관리 이런 거는 일절 안 하고 성장기잖아요 뭐 살이 찔 스택 어디서 무지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단백질도 체중의 두세 배씩 많이 먹고 탄수화물 충분히 먹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저는 원래 못해 마름이었고 성장기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막 진짜... 정말 폭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비만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량 위주로 저볼륨으로 많이 쉬어가면서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만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빌딩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디빌딩의 기본기는 근육량입니다 근육량 보디빌딩의 기본기가 뭐 바벨로우 잘하고 데드리프트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량급 보디빌더들은 뭐 기본이 없는 놈들이냐 나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체급 안에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일단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근육량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몸 세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 보디빌딩 인생 2회차 주어진다면 근육량을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회는 초반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릴 때 집중해 줄것 같다 이 얘기죠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좀더 어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기본이 안돼 있는 분들 근육량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설픈 테크닉 보다는 기초적인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빠른 길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 내가 시간을 돌려서 2배차리 사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근육량을 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 아닙니다만 그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만큼의 그 극단적인 그 감량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미니커팅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약간 중간에 섞어주는 게이 입맛도 식욕도 좀 다시 올려주고 인슐린 뭐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계속 먹기만 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디테일적인 거는 일단은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저뭐 근육량을 이제 얻었어 스무살이 됐고 스물한 살, 두살 평균적인 그 근육량보다 이제 한참 높아졌고 거의 나의 이제 한계치까지 갔다 그 한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일생동안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의 한계치를 한 10kg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적으로 10kg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정확한 출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어, 제 기준으로 제가 아주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처음 시작하고 있을 때는 모른다도 어느 정도 조금 할때 인바디 됐을 때제 기억으로 34kg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저는 44kg까지는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3 4도 이미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 거잖아 저는 맥시멈 42kg인거죠 사십삼. 그래서 대충 10kg 정도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량을 할 거예요 퍼포먼스 유지하면서 천천히한 1년 정도를 감량을 해서 보기 좋은 몸을 이제 그때부터 만들겠어. 그때 그게 이미 벌써 한 20살 정도 되겠네. 20살, 21살쯤에 그럼 어느 정도 몸이 나오겠죠? 군대도 가야겠죠? 군대에서 또 다시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전역했다고 칩시다. 23세 전역을 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회를 계속 나가서 프로가 되고, 이름을 알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2회차가 주어진다면 어쨌든 좋은 보디빌더로서 뭐 영향력을 가지고 뭐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고,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열리겠죠? 뭐 저는 아직 사실 그 과정 중에 하나라서 제가 뭐 2회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아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기록 사진도 남겨놓고 인바디, FFMI, 변화 과정부터 해서 모든 타임라인을 다 정리해서 이게 모든 게다 내추럴로 만든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남겨놔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약물 없이 할수 할수 있는 최선의 루트를 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아봐요 의심을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겠죠? 반대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그 정도로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초반 빼고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더라고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게 단순히 그냥 몸이 좋아서 이제 뭐 내추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죽어도 내추럴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가면 그 뉘앙스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보디빌더로서 이제 살려면 사실 전업 보디빌더라는 게좀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그 실업팀에 들어가더라도 연봉이나 이런 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엔 겸업을 해야 돼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른 직업을 가, 갖고 이제 보디빌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결국엔 열심히 할 겁니다 운동만 하지 않을 거고 인생 2회차 주어진 김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든 의사가 되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의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닮았으니까 <웃음> 네. 진짜로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진짜 의사가 돼서 그분의 그분 제자가 돼봐 얼마나 멋있어 뭐더 그런 그냥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보디빌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또 아닙니다 전업 보디빌더로서 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도 제가 좋아하면서 존경하고 이런 형들, 동생들 보면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운동을 사랑하고 보디빌딩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아저 이게 너무 좋아서 본업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가 되거나 뭐뭐 뭐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을 제가 말립니다 항상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운동이나 뭐보디빌딩이 좋아서 이제 트레이너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는 이회차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 이회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정말 큰 고민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으면 우리가 그 인생 이회차니뭐 전생이니 이런 쓸데없는 상상과 창작이 생길까요 판타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라 이런 얘기 가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뭐 원치 않았든 원했든 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오르고 있는 이 그냥 인생이라는 요 그냥 오르막에서 그냥 힘들긴 하지만 다시 어차피 내려가서 다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선택의 기로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끝이 안 보이는 길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냥 과감하게 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 이회차 없잖아요 그냥 꾸준히 가서 후회하느니 그냥 또 저질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허황된 꿈과 희망을 갖고 하기보다는 잘 분석을 해야겠죠 잘 분석을 해서 나중에 봤을 때아 그때 참길 잘했네 아니면 아 그때 해야겠네 이런 후회는 인생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보디빌딩 관련해서 쓸데없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